그니까. 옛날에 부자였던 것처럼 지금 보이는 게 어떤 상황인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? 그, 통장이래요 통장을 봐요. 통장에되 아, 돈이 많아. 아, 통장을 봤어요. 그 남자의 통장을 봤어요. 네. 통장을 네, 네. 통장에 네. 엄청 돈이 많았는데, 이제 거짓고를 네. 하고 이제 통장을 가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, 옛날에 넌 부자였던 것처럼 보이네. 이렇게. 아까 그러니까 지금은, 지금은 하고 다니는 행색이나 그 거지 같은데. 네. 그러니까 옛 통장을 보니까 옛날 날짜하고 뚝 보니까 옛날에 돈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네. 아... 아... 그렇 어. 아, 그러면 이해될 것 같아요. 아. 아시겠죠. 네네네. 아, 그럼 이번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통장을 봤다 싶으면 지금도 통장에 돈이 많이 찍혀 있는 거겠네요? 네. 오늘 친구 통장을 봤는데 돈이 몇 네. 억이 있어요. 또 부자인 네. 것처럼 보인다. 이렇게. 아, 우와. 되게 희한하네. 요 그런 차이. 그러면 선생님, 근데 질문이 있는 게요. 그러면 1번이나 예. 2번이나 실제로 그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없어요? 네.